네 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. CC3D 비행 컨트롤러를 사용하다보면 은 새로 뭐 만약에 CC3D를 구입을 했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CC3D를 잘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, 세이브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요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세이브가 안될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번 USB를 연결을 해볼게요. 자, 지금 리브레 파일럿, 저는 프로그램 버전이 16.09 버전입니다. 자 리브레 파일럿에 연결을 하면은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잡혀 있다면 은 이렇게 밑에 연결이 되죠.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가 뜨면 은 연결이 된 겁니다. 일단 연결이 정상적,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은 플라이트 데이터 항목에 들어가셔서 이 CC3D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화면상에 얘가 움직이면 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죠. 자 여기에서 컴퓨레이션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 바꾸고 나서 세이브를 누르면 지금 이 화면처럼 이렇게 세이브가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세이브가 안 되고 여기 X 표시가 뜨면서 무슨 짓을 해도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펌웨어를 새로 올려 주시면 되는데 펌웨어를 새로 올려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확실하게 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펌웨어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펌웨어 방법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자 일단 USB를 뺍니다 USB를 빼면은 리스크 항목이 활성화가 돼요. 리스크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, 자, 20초 이내에 USB를 꽂아줍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죠? 여기에서 오픈 버튼을 눌러서, 자, 요 펌웨어 파일, bu-cc3d.opfw라는 요 펌웨어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. 파일은 어, 제가 밑에 어, 유튜브 동영상의 상세 설명에다가 제가 파일 링크를 걸어둘게요. bu-cc3d.opfw 이 파일을 열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플래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, 잠시 기다리시면 100%라고 완료가 되죠 이 상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제 USB를 빼고요 USB를 빼고 나서 업그레이드 이레이즈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20초 이내에 USB를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은 c c 3를 인식을 하고 자, 펌웨어를 보드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합니다. 자, 100% 완료가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은 예, 뭐성공스 l 리 뜨고 OK 하면 완료된다고 나오죠. OK 네, 버튼 눌러 주시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과연 저장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컴피 t 레이션 항목에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한번 바꾸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 봅니다. 자, 지금 저는 저장이 잘 되는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세이브가 어, 저장이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X자로 뜨면서 세이브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때는 다음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다시 펌웨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usb를 빼시고요 리스크 버튼 눌러서 다시 usb를 연결합니다 자 오픈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bu u n d e r cc3d 말고 cleanflight u n d cc3d라는 이 파일을 올려줍니다 자, 체크 해주시고 플래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업로드 성공스 불뜨면 업로드가 완료가 된 거고요. 이제부터 순서가 중요하니까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리브레 파일럿을 일단 종료를 합니다. 종료를 하고, 그리고 USB를 빼고요. 그리고 클린 플라이트를 실행을 합니다. 자이 상태에서 자, USB를 연결하기 전에 c c 3 d 의 배터리를 꼭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. 4.8V에서 6V 되는 배터리를 따로 하나 연결을 해주세요. 연결하고 조금 기다립니다. 여기 CC3D가 부팅이 될 때까지 한 1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. 자 기다리고 나서 부팅이 완료된 것 같으면 이제 USB를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. USB를 연결하면은 어 지금 이 방법을 최초로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에 뭐새 하드웨어 발견 이런 식으로 뜰 수도 있어요.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뜨는데 여기 컴포트가 어 찾아질 거고요. 여기서 연결 버튼을 눌러봅니다. 자 지금 CC3D 펌웨어를 얹어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은 어 클린플라이트 펌웨어를 얹어놨기 때문에 움직여 보면은 클린플라이트 프로그램에서도 얘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리브레 파일럿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왼쪽에 CLI 항목에 들어갑니다. 들어가셔서... 플래시 언더바 이레이즈라고 치고 엔터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레이징 이라고 나오고 조금 기다려 봅니다 자던 떴죠 던 뜨면은 이레이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아직도 순서가 중요하니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연결 끊기 눌러주시고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그리고 usb 빼고 배터리를 빼고 됐죠 자 이제 usb 연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리브레 파일럿을 들어갑니다 리브레 파일럿 들어가셔서 자, 펌웨어 항목 들어가시고요. 여기서 업그레이드 앤 이레이즈 버튼을 눌러 줍니다. 그리고 20초 이내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. 자, 잠시 기다리시면은 네, 업로드가 되죠? 자 이제 OK 버튼을 눌러주면은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. 이제 다시 한번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한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보시면은 이번에는 될 겁니다. 지금 여기서 정상적으로 세이브가 되면은 예, 펌웨어 설치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겁니다. 자이 방법을 써도 만약에 펌웨어가 어 세이브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은 실제로 CC3D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저장 소자가 고장이 났을 경우가 있어요. 불량인, 경우, 불량인 경우가 불량인 경우한 번씩 있습니다. 만약에 펠콘샵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해도 마찬가지로 펌웨어 어, 세이브가 안 되면 은 펠콘샵 쪽으로 보내주시면 은 저희가 확인해서 교환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